여기서 미분의 그거는 dx분의 d y 임으로 a분의 어, 어? 맞지? 마이너스 a s분의 b c 임으로 마이너스 a분의 코탄젠트 제가 싫어하니까 탄젠트 분의 1 탄젠트 t분의 1 따라서 접선은 y는 마이너스 a분의 b 탄젠트 t 분의 1 x 마이너스 a 코사인 t 플러스 b 사인 t 예 yeah. 이것은 마이너스 a, a 분의 예 죽겠지 이것도 쓰는 게. 예. 코사인 t 분의 코사인 t x 어뭐 이런데. 마이너스 i 지 플러스 코사인 t 분의 코사인 제곱 t 아이고. 하얀색으로 출력되나 하얀색으로. 기억아 어, 아, 그러네 센제곱 B 제곱 T